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편집하는 캡틴입니다. 자, 오늘은 제 영상에 나오고 있는 자막과 이 자막 위치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. 모든 유튜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구독자를 많이 보유하신 유튜버들은 대부분 거의 자막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막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영상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막을 보게 되니 단순한 영상일지라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영상에 더 머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와 더 높은 퀄리티와 재미를 줄수 있습니다. 하지만 10만, 100만 유튜버들도 잘 모르시는 게이 자막의 위치입니다.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를 가장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. 그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때 자막의 위치는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? 바로 지금 제 말자막이 나가고 있는 이 위치입니다. 그 이유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시다가 이렇게 화면을 키우게 되더라도 잘리지 않는 위치가 딱이 위치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드리면 국민 MC 유재석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유키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토크쇼 형식이다 보니 별다른 큰 효과 없이 대부분 자막과 글로써 거의 모든 표현을 합니다. 그런데 왜 재밌고 우리가 보기가 편한 걸까요? 물론 기획이 좋고 프로그램 자체가 재밌고 진행실력이 뛰어나고 자막 효과가 있어서도 있지만 그 외에 단순히 영상 측면으로만 봤을 때 PC로 보거나 태블릿으로 보거나 아이패드로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보더라도 자막의 위치가 우리 눈에 가장 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확대해도 잘리지 않는 위치에 있어서인 것이죠. 제 예전 영상만 보더라도 자막이 밑에 있어서 이렇게 확대하면 잘리거나 짤리지 않아도 너무 위에 있어서 뭔가 보기 불편했었는데요. 정보 전달이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막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자막의 제대로 된 위치를 알고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편집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그리고 방송국 사람들은 프로입니다. 그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했고 수십 명이 모여서 오랜 시간 회의하고 편집을 합니다. 그러면 당연히 좋은 퀄리티와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자막의 위치까지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. 그렇지만 우리는 서석사가 있거나 여러 명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 저처럼 1인 미디어식으로 혼자서 편집을 하실 겁니다. 그래서 방송만큼의 퀄리티는 안 될지라도 단순하게 이 자막 위치만 잘 지켜도 영상의 퀄리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영상을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마음대로 아무 자막을 넣다 보면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으로 이상이질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에게 처음에는 연습삼아 권하는 자막은 말자막과 제대로 된 자막의 위치 그리고 설명을 보충해주는 자막 이 정도로 두개에서세개 정도로 추천을 드립니다. 이때 폰트의 개수도 두세개만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표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다 보면 감이 잡히면서 천천히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그러면 이 자막의 위치를 맞추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첫 번째로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렇게 자막 안전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키즈 언더블락의 한 장면을 캡처해 줍니다. 그리고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불러오신 다음에 자막의 위치를 딱 맞춰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이 클립을 껐다 켰다 하시면서 자막을 맞추신 후에 자막이 완성되면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. 또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동자막 프로그램 부르를 활용하는 것인데요. 자동자막 프로그램 부르에서 이 자막 위치를 정하실 때 서식 부분에 가셔서 37에서 40 위치를 두고 맞추시면 이렇게 확대를 해도 잘리지 않는 위치가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아까 첫 번째처럼 캡처한 화면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생긴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화면에 붙여줍니다. 그래서 그 위치를 고정시킨 다음에 자막을 작업을 하고 떼어주는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자막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떤 폰트들을 사용하면 좀더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요?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말자막 폰트는 보통 고딩률을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나눔고딕나눔스퀘어에스어드림 노토산스 등을 추천드립니다. 이 폰트들은 그 안에 있는 굵기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설명을 보충해주는 자막은 여기어때 잘난체, 쥐 마켓 산스체 배민주아체, 스웨거체 등을 추천드립니다. 또큰 제목 및 썸네일에 사용되는 폰트는 검은 고딕체, 티몬소리체, r 리 s 열정도체, 이사말루체를 추천드립니다. 더 다양한 폰트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이 정도고요. 눈누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더 다양한 폰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자막과 자막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은근히 모르시는 자막 위치 꿀팁이니까. 보시고 잘 활용하셔서 영상 퀄리티를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